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기보다 요배고 난떡이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옆에 있네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세상 걸려 등에 업고 믿는 자를 비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 가며? 얼마가 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길 주. 금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주. 성으로 따르리라.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